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의 모델 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프라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라이언이에요 <웃음> 아우, 같이 만들어봐요 <웃음> 이거는 지금 라이언이라가지고 어, 여자친구분들 다 있으시죠? 음,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웃음> 확률 100% <웃음>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이걸 만들어 볼게요. 아, 열어보니까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고 이렇게 안에 제품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지금부터 만들어볼게요. 아, 이거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떼어내는 기구, 그걸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는 손으로 떼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간편하게 손으로 뜯어내겠어. 간편해가지고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힙쓰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프라노델 만드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이렇게 다 뜯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노블록을 엄청 많이 만들어봤거든요 그걸 할때 엄청 빠져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렇게 조그만게 이렇게 여러개가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버렸니까 이렇게 다 뜯어버리는 거. 야아요 두툼도 이렇게 안돼가지고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웃음> 시작 아줌마 <웃음> <웃음> 벌써 고립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나온 대로 첫번째 얼굴부터 만들어 볼게요 음. 엄청 쉬울 것 같아요 얼굴 완성 귀통수도한번 옆통수 완성 귀통수도 만들어 볼게요 오! 라이언 머리가 3D로 완성이 됐어요 다음 몸통을 만들어 볼게요 몸통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몸통을 다 만들고 발 한쪽이 완성됐어요 발 두쪽이 완성됐어요 그래. 그리고 팔이 없으니까 팔을 만들어줄게요 팔 하기 전에 후드를 먼저 입혀줄게요 짜잔 그리고 팔을 만들어줄게요 이제 몸통에 그 다음에 머리랑 몸통을 합체해 볼게요 짜잔! 라이어 완성! 어? 몸이 약간 돌아갔네요? <웃음> 제대로 맞춰주고 이거는 거치댄데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잘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대를 세워,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 여기 뒤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잘 세워주시면은. 라이언 완성! 예쁜 라이언 완성! 여자친구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 선물하면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때요? 저 정말 잘 만들죠? <웃음> 음. 예쁜 라이언 안녕.